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일산 핀닥스 캠핑장에 대해서 어, 정보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라 어, 좀 조용조용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낮시간에 어,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이트에 캠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상권 어, 문제도 있고 그런 같은 소리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침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간단하게 이 도와 보면서이상 킨텍스 캠핑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킨텍스 캠핑장이 어, 생긴 한 2-3년 정도 된것 같아요 2-3년 전에 발기를좀 조정을 했습니다 2-3년 전쯤 생겼는데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캠핑장이기 때문에 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시공 운영으로 무료로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무료 운영 기간에는 오지 는 않았었고요. 어, 겨울 위주로 네. 이 일상 킨텍스 캠핑장에 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야기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따가 보시면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는 겨울에 어, 가을 이후부터 봄까지만 어, 다니고 있고요 여름에는 어, 여기 뭐 근처에 가까워서 이제 도시락 싸들고 고기 구워 먹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일산 킨텍스 캠핑장 입구입니다 뒤에 보면 저기 킨텍스가 뒤쪽으로 보이는데 킨텍스 이전 시간에 뒤편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 입장하게 되는데 입실시간은 오후 2시부터 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2시 전에 입실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입실 불가 입니다 보통 사이트가 비어있으면 이제 열어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일상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후, 전에, 오후 2시 전에는 절대 입실이 불가하고요 어, 방문객은 뭐 주차장이 허락하는 한이 방문은 자유롭게할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서 인터폰으로 어, 사무실과 연락을 하게 되고 사무실에서 어,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먼저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예, 종합안내도데요 음, 사이트는 굉장히 많죠 카라반은 총 16개가 있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 18개가 있네요 그리고 시민가족 캠핑존이 23개가 있고 세척실은 곳곳에 이렇게 있고요. 어, 화장실도 세척실이랑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세척실이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들어가기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어, 외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대형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면 되고 뒤쪽에 예 아까 저도 쟤를 조금 버렸는데요 예, 쟤 버리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건물이 이제 샤워실, 화장실 세척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산 킨텍스 캠핑장이 굉장히 큰 장점은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가 아주 콸콸 나오고 어, 여기 라지에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 설거지할 때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렌즈가 하얗게 설었죠 네. 온수가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제가 설거지를 해 가지고 온수를 썼는데 오. 예. 빨리 나가볼게요 네, 사이트를 그러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사이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10m 10m의 크기가 있고 저렇게 테이블이 사이트마다 하나씩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같이 이렇게 어, 갖고 와서 카라반을 세워놓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m 10m 면 타프 하나 치고 뭐 텐트 치고 뭐 이런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저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텐트를 두개친 타프에다가 텐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미니버스도 미니버스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큰 텐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프하고 텐트를 두 개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 분들도 있네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기 앞에 보시면 이 나무 그네가 생겼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놀이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예, 캠핑장은 어 인터파크 티켓에서 어,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매월 10일 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 예약 경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순삭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이트가 저 앞으로 가게되면 이 오토사이트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으면 어디가 나무 그늘이 있고 어디가 뭐 햇빛이 많이 든다 이런 정보가 있을 텐데 킨테스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그늘이 없습니다. 네. 어, 여기 어제 옆집에 들어왔었는데 철수를 일찍 하셨네요. 있는 텐트가 우리 집입니다. 노르디스크우트가르든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텐트예요. 여기 6번 사이트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짐벌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막 숨이 차요. 네, 이쪽이 어, 시민가족 캠핑장 사이트인데요. 어, 여기는 잔디사이트로 되어있고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사이트마다 이런 테이블은 하나씩 있는데 여기 이, 이쪽에다가 이 차를 세워두고 짐을 옮기고 어, 철수할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주차는 주차장에다가 이제 별도로 주차를 해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랑 이제 분리수거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긴 카라반존인데요. 예전에는 여기 카라반존이 없었어요. 사이트는 있었는데 카라반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텐트를 치고 좀 넓게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카라반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카라반은 총 16개 사이트가 있고요. 간단히 한번 봐볼까요? 비어있는 데 있으면 뭐 안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사이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카라반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8호 예. 한6인용 정도 되겠네요. 저도 카라바라서몇번 묵어봤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건데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바비큐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네요 아 어저께 왔다가 가신 모양이네요 뭐 이런 집기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 천막으로 이렇게 바비큐 먹을 수 있는 곳만도 있고요 이번에는 저쪽에 놀이터를 지나서 주사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이에요. 일산에서 여기 이 킨텍스 이 지역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라서 어, 이따가 드론을 날려서 전체적으로 항공뷰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민가족 캠핑장을 어, 지나면 저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 시민가족 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이트 크기가 6m, 8m예요. 6m, 8m만 돼도 웬만한 리빙쉘은 뭐 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네 잔디 사이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주차만 가능하면 잔디 사이트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차가 안된다는 게좀저 같은 스타일의 캠핑 스타일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놀이터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다 왔는데 어, 또래 애들이 많아요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뭐취학 할까 말까 하는 이 연령대 부모님들이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아이들도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많이 잘 놀더라고요. 모래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모래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러면서 아주 맛있게 신나게 았습니다이 뒤쪽에는 이렇게 그네가 생겼어요. 아까 저쪽 사이트에도 하나 있었는데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한 1년 정도 만에 여기 온것 같은데 어, 이런 그네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관리실입니다. 관리동 여기서 체크인을 해야되고요 체크인을 해야만 어 예전에는 그 전기를 열어줬었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뭐 전기는 그냥 열려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게 생겼어요 파고라 라고 되어있는데 이 파고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파고라는 제가 편집하면서 좀 찾아보고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 옆에는 또 이렇게 어, 샤워실, 화장실, 세척장이 있고요 여기 잔지사이트 시민가족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어, 리어카가 있습니다. <웃음> 저기에 킨텍스 보이시나요? 예. 어저께 우리 아이들 킨텍스에 해피월드 가가 아주 신나게 놀다왔는데 여기가 시민가족 캠핑장 이용객분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에요 어, 시민가족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문객분들도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뭐 넉넉한 것 같아요 저 뒤쪽에도 열어줄 거거든요 뒤에 뒷공간에 보면 예전에는 열어줬었는데 아예 닫아놓은 건지, 뭐 방문객이 많으면 열어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뒤쪽 공간도 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주차장 공간은 꽤나 넓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보이는 공간에 이렇게 캠핑하는 게이 이런 공간들이 몇, 몇몇 군데가 있는데, 좀어 제가 다니던 어떤 휴양림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특이한 풍경이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이 접대 캔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친구나 뭐 가족분들 오셔서 같이 먹고 하기에 좋아요. 사이트도 넓고 가깝고 깨끗하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었었는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사이트에 나무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무가 있긴 한데 그늘을 만들어줄만한 정도의 나무는 아니고요. 이런 그 사이트에 나무를 만들어줄 수 있을만한 뭐 그런 규모의 크기에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앞쪽에는 또, 어 화장실이 또 있고요. 어 여기, 응. 옷을 이렇게 벗어드시고, 문을 열어놓고 한거 보면 다른 텐트로 가셨는지 아니면 집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어저께 낮에는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봄같다아와서이을 했었는데 역시 해가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춥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둘러본 것 같고요. 어 캠핑장 정보는 제가 캠핑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캠프 여러분 안전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